오늘은 제가 겟레디윗미를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샤워하고 나와서 카메라랑 조명 세팅하고 한다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스킨케어를 해줄게요 이게 지금 완전 말랐는데 제가 거의 진짜 한 2, 30분 가까이 이거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부 온도가 굉장히 잘 내려가가지고 여기 붙인 부분만 되게 찹찹하게잘 먹었거든요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령 추천템에서도 추천을 했던 보롬 패드인데 이렇게 일단 패드를 떼줬고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요거는 제가 완전 공병도 많이 보고 항상 좀 사용을 하는 스킨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좀 어성초 성분 들어간 제품이랑 잘 맞아가지고 좀 어성초나 쑥 성분이나 티트리 약간 이렇게 진정 제품들에 먼저 환장하거든요. 쓰기 편하고 진정에도 효과가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사용을 합니다. 요즘은 겨울이어가지고 건조하기 때문에 최소 2스킨에서 3스킨 정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스킨케어를 되게 보습을 짱짱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겉에만 보습을 해준다고 속까지 건조한 게 잡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스킨처럼 묽은 타입을 먼저 얼굴에 이렇게 먹여줘야 돼요. 스킨을 착착차 오늘 요 아까 패드를 계속 붙이고 있었더니 얼굴에 붉은기가 하나도 없는 거 보이죠? 그다음은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올영 추천템에서 추천했던 아이조이 블레미쉬 케어업 세럼입니다. 이 세럼도 제가 이번 올영 세일 때도 쟁였는데 그 얼굴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착착 뿌려줘요. 이게 잘못하면 은 이렇게 퓁 하고 나와가지고 이거 되게 비싼데 아깝게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얼굴에 바로 이렇게 폭폭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바릅니다. 이렇게 굉장히 촉촉하고 묽은 타입이어가지고 흡수도 되게 잘 되고 이게 불가리안 로즈 오일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향긋한 이 장미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피부가 되게 촉촉하고 시원해지는 그런 제품? 그리고 확실히 제가 이걸 바르고 나서 이렇게 좀 얼굴 안색이 되게 좋아졌어요. 붉은기도 많이 잡히고 이렇게 되게 좀 투명해 보이는 느낌?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품이 광고가 아니고 진짜 진짜 찐으로 잘 써서 들고 온 제품이고요. 아이소이 모이스처 닥터 앰플. 요것도 아이소이 제품이고 진짜 진짜 이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요 앰플이랑 이렇게 짝꿍으로 요 크림까지 들고 왔는데 아이소이 모이스처 닥터 크림입니다. 요렇게두 가지 조합이 진짜 좋더라고요. 같은 라인으로 나와서 그런지 이게 되게 궁합이잘 맞는 느낌? 이 모이스처 닥쳐 라인은 이게 애칭이 장수진 크림, 장수진 앰플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사람 이름 같잖아요. 장수진이 누구지? 이랬는데 장벽, 수분, 강화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앞에만 떼가지고 애칭이 장수진 앰플, 장수진 크림 이렇게 있더라고요. 손상된 장벽 개선, 인체 적용 시험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들이거든요.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데 되게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앰플 제형이거든요. 이렇게 묽은 타입이어가지고 이렇게 롤링을 할 때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되고 얼굴에 되게 수분이 가득하게 채워진 느낌? 저는 그 장벽 수분 진정 중에서 수분이랑 진정의 효과를 제일 많이 봤거든요. 이게 되게 수분감이 많아가지고 밤에 사용하기도 좋고 이렇게 외출 전에 사용을 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뭔가 약간 시트러스 같은 그런 되게 좀 상큼하고 상쾌한 그런 향기가 나거든요. 이렇게 두들두들해서 흡수를 해줍니다. 장수진 앰플이랑 크림에는 마치연과 어성초 티트리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티트리도 진정의 대명사고 어성초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제가 좋아하는 진정 성분이거든요. 이렇게 앰플 바르고 나면은 쫀쫀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수분감도 많이 채워지는데 이렇게 쫀쫀하게 이렇게 피부가 따라오는 거 보이죠? 어, 완전 쫀쫀해. 이제 크림을 발라줄 건데 이렇게 탱글탱글한 젤 같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굉장히 수분 겔 제형 같은 그런 크림이에요. 촉촉하게 발려요. 요 라인이 진짜 촉촉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뭔가 겔 제형이어서 좀 빨리 건조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100시간 동안 보습이 지속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만 발라도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제품도 피부 자극 테스트에서 무자극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민감하신 분들이나 여드름성 피부에도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크림까지 다 발라주면은 요런 느낌? 요렇게 촉촉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오늘도 요거 사용해줄게요. 유드의 베어샤인 립 마스크. 지난번 메이크업 영상 때 사용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진짜 매일매일 밤마다 바르고 자거든요 이거를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에 각질이 약간 불어나 있어가지고 물 묻혀서 이렇게 쓱쓱 닦거나 아니면은 물티슈로 살짝 닦아주면은 각질이 묻어 나오거든요 요새 진짜 입술이 너무 건조하고 진 날씨도 너무 춥고 메마르는 계절이다 보니까 이렇게 입술 보습까지 꼭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발라줬고 오늘도 피부는 쿠션으로 해줄 건데 블랑디바 글림 커버리지 쿠션 핑크색 사용해줄게요. 겨울 소녀 느낌이 되게 하얗고 뽀얀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겨울이 되니까 좀 화사하게 메이크업을 자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메이크업도 제가 요새 빠진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이에요. 오늘 쿠션은 이렇게 얇게 깔아줄게요. 이게 제 피부톤보다 좀 밝은 편인데 저는 좀 이렇게 화사하게 베이스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오늘도 되게 피부 스킨케어를 잘해줬기 때문에 쿠션이 잘 먹는 것 같아. 건조한 계절에는 화장 전에 스킨케어 대충 해주고 나가면은 나중에 막 건조하게 다 각질 파티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꼭 수분감 짱짱하고 보습 잘 되는 스킨케어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연말 계획 세우셨나요? 저는 정말 슬프게도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고 약속도 없고 진짜 너무 슬퍼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작년 연말에도 아무도 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배달 음식이나 시켜가지고 먹던가 해야지. 오늘도 루나 컨실러. 이게 맨날 사용하는 제품들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잘 사용하는 제품들로만 들고 왔어요. 이거 진짜 여기 난 여드름 계속 안 없어져가지고 너무 빡쳐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기 때문에 안경 자국 있는데도 살짝만 해주고 오늘은 그냥 바로 퍼트려줄게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눈을 본 적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뭔가 눈을 보고 싶어 파우더도 항상 사용하는 코드 글로컬러 파우더 파우더 팩트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유분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되게 뽀송하게 되는데 얇게 잡혀가지고 그냥 데일리로 계속 손이 자주 가는 그런 패트 이렇게 눈썹 부분만 뽀송해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도 해줘야 돼. 여기 팔자주름 안 보이도록 여기도 살짝 집 잡아주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은은하게 속광 비치는 게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살짝만 잡아줄게요. 오늘 쉐딩도 삐아 피노플로스 부산에는 눈이 진짜 안 와요 제가 부산에서 눈 오는 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눈이 진짜 안 오고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근데 울산에도 눈이 진짜 안 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눈 내리는 걸본 적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번 겨울에는 뭔가 눈 오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약간 눈 오는 지역을 놀러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저도 눈이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눈 오리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오리 그 키트? 그거 팔던데 저는 그걸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눈이 안 오거든요. 일단 요거로 코 쉐딩도 그래서 그 눈오리 그거 되게 겨울 되면은 막 인스타나 이런데서 눈오리 만든 거막 올라오잖아요 볼때마다 너무 귀엽고 오, 나도 만들어보고 싶고 아, 진짜 성인 되고 나서는 더 없는 것 같아요 눈을 본 적이 눈썹도 빨리 해줄게요 근데 저 눈썹 좀 많이 잘한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예전 영상을 보니까 눈썹이 진짜 없더라고요 눈썹이 몰랐는데 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속눈썹 영양제를 바르고 눈썹도 살짝 쓸어주는데 그게 살짝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채워주고 요 같은 브러쉬로 애교살 그림자도 그려줍니다. 진짜 애교살 그림자는 필수인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진짜 다르죠. 내가 애교필러를 맞아볼까 생각도 했는데 제 눈에는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생 그리는 걸로 만족하려고요. 에뛰드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다크 브라운 컬러로 눈썹 끝을 마무리를 잡아줄게요. 아, 근데 진짜 연말에 뭐하지? 연말 될 때까지 약속이 하나도 안 생기면 너무 슬플 것같아 작년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그냥 집에서 스테이크 해먹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나가서 놀고 싶은데 근데 또 코로나 생각하면 집에 있어야 될것 같고 이게 이렇게 게이 코로나 사태가 오래 갈줄 몰랐는데 언제쯤 다시 예전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고 그림자 한 번만 더 강조를 해줄게요. 이 눈썹 그려줬고 요거 브로우 픽서로 조금 결 잡아줄게요. 오늘도 요 삐아의 리넨 베이지로 애교살을 채워볼게요. 요새 요 작업에 빠져가지고 안 하면은 되게 허전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쓱쓱쓱 그린 곳이랑 안 그린 곳이랑 또 다르죠. 이 애교필러를 막고 싶은 마음을 화장품들로 없애고 있어요. 진짜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팔레트 같은데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뮬리로맨스 언제 써도 질리지 않는 진짜 저의 인생 팔레트 수준이거든요. 약간 오늘 메이크업 뭐하지 했을 때 이걸로 하면 은 실패가 없는 그런 팔레트여가지고 이거를 오늘도 들고 왔어요. 이 핑크 색깔 베이스로 깔기 좋은 핑크 뮬리 이 색깔로. 이게 좀 자주 보여드려서 다른 제품도 들고 와야 되는데 진짜로 데일리로 자주 사용하고 약간 오늘 좀 못생겼는데 하는 날도 이 팔레트 쓰면 은 메이크업이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뮬리랜드 진한 로즈 핑크 약간 이런 컬러인데 얘로 이렇게 약간 더 진하게 색감을 넣어줄게요. 제가 원래 핑크색을 진짜 싫어했었어요. 핑크 공포증 있다면서 막 핑크색 절대 안 쓰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핑크색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 밑에 해질녘 뮬리 컬러. 이렇게 점막 가까이에 불붉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핑크색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 팔레트 쓰고 나서 핑크색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점막을 연장해준 것처럼 이렇게 붉게 연장을 해주고 이 뮬리반, 사람반 이 컬러랑 이 콩냥콩냥 야간데이 트이 컬러를 섞어가지고 언더 뒤트임, 뒤트임을 해줘요. 이 제일 진한 이 컬러 위쪽에도 라인처럼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항상 섀도우로 라인을 미리 그려주는 것 같아요. 셀렉피트아이즈피 섀도우 데일리 04 크렁키 아몬드 이 컬러로 아이라인을 다시 그려줄게요. 얘는 펄이 들어갔는데도 그 펄이 부담스럽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주기 좋은 것 같아요. 네이처리퍼블릭 바이플라워 에어리코튼 블러셔 04 페일 라벤더 컬러입니다. 연보라색? 이렇게 라벤더색이어가지고 와 이건 절대로 나는 사용을 못하겠다 했던 컬러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와우 진짜 대박이죠. 요런 컬러예요. 진짜로 무슨 연보라색 물감 같은 그런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의외로 예쁘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 컬러 절대 못 쓰겠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블렌딩을 하면은 조금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손등에 묻혀서 이렇게 살짝 블렌딩을 해주고 앞볼 위주로 살짝만. 근데 이거는 사용할 때꼭 살짝만 사용을 해줘야 돼요. 약간 완전 핑크 뿜뿜한 블러셔를 연출하고 싶다 할 때는 얘를 살짝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주면은 진짜 그냥 제가 원하는 그런 핑크 뿜뿜? 그런 느낌으로 블러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 피부톤이랑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완전 부담스러운 라벤더인데 이렇게 살짝 핑크 느낌으로 되거든요. 완전 소량씩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올려줄게요. 얘는 제가 다른 컬러들도 영상에서 몇번쓴 적이 있는데 이렇게 펴바를 때 파우더리하게 바뀌는 그런 제형이에요. 이렇게 액체처럼 나왔다가 파우더리하게 변하는 제형인데 이 라인 블러셔 컬러들 전부 다 예쁘니까 한 번씩 꼭 테스트해보고 구매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소량씩소량씩 소량씩 계속 레이어링을 해줄게요.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면 은 이런 느낌? 이거는 라카의 바이탈 쉬어 블러셔 피오니 컬러입니다. 이렇게 외관이 되게 독특하게 물결무늬가 들어있고 이렇게 열어서 보면 은 이렇게 너무 귀엽게 블러셔가 쏙 들어가있고 이거 라카에서 새로 나온 블러셔거든요? 이것도 완전 찐 쿨핑크 컬러인데 이렇게 발라줍니다. 진짜 이거는 쿨톤분들이 꼭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컬러? 진짜 저는 좀 피부톤이 노란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저보다 조금 더 되게 뽀얗고 하얗신 분들이 사용하면 진짜 이쁠 것 같아. 진짜 너무너무 이쁜 쿨핑크여서 진짜 쿨톤 공주님들이 꼭 진짜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요거를요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한번 쓸어줄게요. 전반적으로 쿨한 느낌이 들수 있도록 애교살 있는 곳에도 애교살에 이렇게 핑크 색깔 해주니까 이쁘다. 이렇게 해주고 눈화장을 마저 마무리를 할 건데 이 삐아 아이라이너로 방금 핑크 색깔 섀도우 발랐잖아요. 그 위에 한번더 이렇게 해주면 은 진짜 애교살이 뽕하고 살아나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애교살 집착녀 같은데 또 집착하는 거 맞아요.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 애교살에 발라주는 템이 또 있는데 파이브 바이브 펄 라이크 하이라이터 룰라이트 컬러 요거는 하이라이터인데 되게 핑크빔이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애교살에다가 발라주면은 되게 핑크빔이 뽕 하고 살아나요. 그리고 이걸 바를 때눈 앞머리까지 살짝 터치를 해줍니다. 하이라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머하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또 애교살에 바르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저처럼 애교살 없는 사람들한테 진짜 본인 애교살처럼 보이게? 진짜 너무 이쁘죠? 진짜 애교살이 뽕 하고 살아났어. 이 팔레트 안에 요첫 번째 찰칵 인생샷 요거랑 요거 동화 속 세상인가? 요 컬러 얘네를 살짝 섞어줄게요. 가운데 부분에 펄을 좀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첫 번째 펄만 묻혀가지고 이렇게 살짝 위쪽에 펄을 넣어줘요. 요렇게 마스카라는 어퓨의 본투비 매드프루프 롱앤컬 마스카라 레벨2 모어댄 텐미리입니다. 자연스럽게 속눈썹 연장이 잘 돼가지고 또잘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세로로 세워서 이렇게 먼저 묻혀주고 이렇게 바르면 은더잘묻어나고더 연장이 잘 돼요.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이렇게 쓱쓱 먼저 해주고, 요런 젤라이너를 사용을 해서 아이라인도 그려줄게요. 이렇게 꼬리만 빼주는 편이거든요. 꼬리만 해서 손톱으로 살짝 빼주면은 날렵하게 됩니다. 반대쪽 지금 다크서클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컨실러로 조금 갈아줄게요. 되게 소량을 사용해가지고 엄청 얇게 물짓으로 입술 한번 닦아주고 이렇게 라인을 살짝만 쿠션으로 해주고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발랐는데 이번에는 다른 컬러 두 가지거든요? 이거는 클리오 듀이 블러 틴트 03 애프터라이트 핑크 07 누드 브리즈입니다. 요 7호를 발라줄게요. 요새 그냥 뭐 바르지 해서 생각나는 게 없으면 얘네를 발라요. 이렇게 7호를 사용해서 얘는 근데 손가락으로 문질문질 해주면서 바르는 게 예뻐요. 제형이 변하는 제형이어가지고 클리스 그 애갑까지도 오버립을 해가지고 발라줍니다. 3호 애프터 라이트 핑크를 가운데 포인트로 발라줄게요. 또 핑크핑크한 메이크업 할때 바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음파음파를 너무 많이 하면은 뭉칠 수도 있어가지고 음파음파는 한두 번만 해주고 두드려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요거 3 c 의 카인드 앤 러브거든요? 입술 외곽을 좀 뭉개주는 거예요. 좀더 블러리해 보이면서 오버립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오버립 할 때는 이렇게 입술 끝 라인을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입술 가운데만 빵빵하면은 이상해가지고 외곽도 좀 신경 써서 오버립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입술이 굉장히 커졌죠? 거의 필러 맞은 사람 마냥. 그리고 이렇게 인중을 살짝 뭉개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 삐아의 피넛 베이지거든요. 이 아이라이너가 원래 애교살 그림자용으로 나온 건데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 제가 연장해준 입술 밑까지 이렇게 살짝 해줘요. 그러면 진짜 제 실제 입술은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인데 밑에까지 내 입술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엄청 연한 컬러기 때문에 입술 라인 연장할 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진짜 찐으로 필러 맞은 입술처럼 됐어. 그리고 아까 애교살에 사용해줬던 이 파이브 바이브 하이라이터. 광대에 핑크빔이 뿜뿜뿜 할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심어주고 콧에도 그리고 코끝 이마 광이랑 이렇게 해주면 은 메이크업 끝입니다. 이렇게 화사하고 핑크핑크한 요런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머리 대충 말리고 왔어요. 오늘 이렇게 되게 핑크 핑크 핑크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오늘 되게 마음에 들게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핑크 좋아하시는 쿨톤 분들 그리고 웜톤인데도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한 번씩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